마음에 눈물이 꽉 찼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이 여자분이요 그것 때문에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, 둘이 어때 보이세요? 이 남자분도 내가 연하지만 은이 여자분을 좀 아빠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면도 있고 특히 여자가 남자를 보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궁합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? 이 여자분 눈물이 좀잘난잘난하다고 하셨잖아요 네. 이 남자분 다도 있나 봐 그러니까 좀이 남자를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대구 운영궁의 해령제자입니다. 선생님, 그, 저희 궁합 하나 가져왔는데, 네. 한번 봐주세요. 요 여자자 손을 본뒤 할미가 마음의 눈물이 빠. 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음. 사람도 사실은 한 평생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인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고락이 많은 쓸쓸함이 있고 음. 외로움이 있는 자손이다. 그래서 눈물이 항상 찰랑찰랑한 사람이다. 요러. 요 남자는 또요 여자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데 머리가 영특하고만. 오, 네 응, 똑똑한 맞아요. 사람이다 네. 이 사람이 내 머리를 써서 먹고 살아라 하는 발자를 타고 태어났고 둘이 부부입니까? 음, 네 부부입니다 예, 예, 예. 어 둘이 어때 보이세요?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은또 쳐다보면 애틋하고 도와주고 음. 싶고 떨어질라 떨어질 수 없는 궁합이라고 그러셔요 진짜. 인연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또 이어가고 특히 여자가 남자를 보면 안 됐다 그래요 어 그리고 이 남자분도 내가 연하지만은 이 여자분을 좀 아빠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면도 있고 그러면 궁합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? 근데 아까 이 여자분 눈물이 좀잘랑잘랑하다고 하셨잖아요 네. 그러니까 그게 이 남자분 다또 있나 봐 그러니까 좀이 남자를 데리고 가는 그런 느낌 내가 품어준다? 예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여자분은 이게 두 번째 결혼이거든요 이게 잘 선택한 일인 건지 둘이 가 많이 좋아해요 예 서로가 어 생각하는 마음이 좋고요 의지를 많이 하죠 그두분 중에 좋아하는 쪽이 어떤 쪽인지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데? 음... 뭐 누가 하나 더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웃기는 서로 서로 질세라 챙겨주는데 그러면서 잘 만난 거네요. 예. 어, 살아다 가다 보면은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. 예. 이분들은 주, 앞으로. 좀 앞으로. 왜냐 여자분이 같은... 또한번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. 예. 요번에는 이제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살겠구만. 지금은 이제 둘다 나이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이 인연이 둘다 소중하다 하고 음, 서로가 많이 배려해주고 있습니다.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예, 같이 잘 살아갈 거예요 예, 혹시 그럼 뭐 구설이나 뭐 이혼수 같은 거는 안 보이시는 건가요? 그이 여자분이요 그것 때문에 좀 상처 아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 이혼 때문에 이 여자분 자존심이 엄청 스크래치가 났거든 일부 종사 못 한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떻게든 참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명예가 중요해요 남들이 보는 내 가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한 번의 그 실패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.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찰랑찰랑한 거야 다 참았기 때문에 아.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그 꼬리표를 이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음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는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살 거야 그리고 이 남자분도 그 마음이 가, 같아 어, 어. 어 둘이 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잘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음.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아, 예. 여자분은 그 선우은숙이라는 여자배우님이시고 어... 남자분은 좀 음... 유영재라는 선우용녀님 아니제? 아 이게 남자분, 여자분 <웃음> 오, 남자분 너무 인물 좋다 네. 이 남자분이 나이가 전우은숙님보다 어리지만은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지금 챙겨주고 계시는 걸로 보여줘요 음... 예. 서로 사랑해요 음. 서로 많이 사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연이다 생각하세요 둘이 뭐 질세라 사랑해 아... 내가 더 사랑해 이거야 지금 좋네요 알겠습니다 음... 뭐 별로 걱정할 건 없나 보네요 예 없습니다 음... 예, 예 그리고 여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혼 이런 꼬리표를 굉장히 싫어해요 음... 네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크게 그렇죠. 사랑하실 그렇죠 네. 그렇죠